괜찮나요? 듣기 이몽이? 사운드 괜찮아요? 이몽입니다. 네. 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 그 꿈의 몽이를 갖다가 할 생각인데요. 음, 우리가, 어,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꿈이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 꿈이 잘안 맞아요. 왜잘안 맞아? 진짜 안 맞아서 안 맞는 걸까요? 아니요. 에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그게,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센시티브하면서 사주에 숙이가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잘 꾸요. 어어좀그 사주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꿈을 갖다가 진짜 가끔가다 꾸지 그렇게 그 숙이가 많은 사람처럼 어 그렇게 꿈을 갖다 자주 꾸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누가 돼지띠들 꿈잘 맞죠? 어 돼지띠들이 꿈잘 맞고 개띠들도 꿈잘 맞아요. 어. 왜 개떼들이 왜 꿈이 잘 맞아요? 그 저기 뭐 저승사사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하얀 개 꿈에 하얀 개 나오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 솔직하죠 나도 솔직히 솔직해 <웃음> 아무튼 그 다음에 좀 맞는 띠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또 사주의 구성에 따라 잘 맞기도 하고, 워낙 꿈을 잘안 꾸고, 꿈은 아침에 이렇게 깨고, 다, 꾸고 딱 꾸고 딱일어나면 그냥 금방 까먹게 돼요. 서 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 무슨 꿈을 꿨더라? 하고서 그냥 휙 지나치기 때문에, 나는 꿈을 안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자면서 굉장히 수백 가지의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그 꿈이요. 불과 몇초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예지몽하고 그냥 내가 현실에서 어, 생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내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꿈의 차이를 알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예스! 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지몽인지 아니면 내가 현실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어떠한 정서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것인지 그거는 요 음, 예지몽에는 특징이란 게 있어요. 생생하게도 생생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꺼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더 꿈이 자주 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이 반복될 때 그것은 예지몽이다라는 거예요. 오싹했죠? 나도 얘기하면서 오싹해. 암튼 똑같은 꿈이 반복이 된다. 처음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걷던 게석 달, 두 달, 한 달, 나중에 보름, 일주일, 삼일, 막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예지몽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기쁜 일의 예지몽은요, 솔직히 이렇게 막 찝찝하지가 않아. 근데 나쁜 일의 예지몽은요, 좀 찝찝해. 꾸고 나서 찝찝해.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기부, 어, 기억이 안 나. 뭘 꾸긴 꾼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찜찜해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 잊고 살잖아. 잊고 살다가 몇 달에 후그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어 똑같은 꿈을 또 꾸는데 아 기분 나쁜데 어렵듯이또 생각이 나. 근데 그안 그 좋은 일이 나한테 가까이 왔을 때는요. 꿈이 점점 점점 점점 선명해진다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그 찝찝함이 있을 때는요. 꽤 하루 이틀 조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뭐 서류 문제나 인간관계나 다방면으로 조심스럽게 어좀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요 한 주요 맥락이 한 7%, 7, 80% 가 갖고 이제 주변에 이러는 것들이 다 변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멀리 있을 때 하고 지금 막은 환경이 변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도 살짝살짝 변해요 그렇지만 이게 깨고 나가지고 이 기분 나쁜 게요 어, 굉장히 오래 간다 라는 거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럴 때는 어떻다 그치 그 매사의 행동을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계약할 일이 앞에 뒀는데 어 계속 찜찜한 뭐 꿈들이 찜찜하고 몸도 찌뿌둥해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그 내가 내네 저걸로 보지 말고 변호사를 갖다가 한두명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두명세명 고용해가지고 그거 갖다 조금 더 꼼꼼하게 봐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그안 좋은 일들에 그 우리가 항상 그 조성인들 있잖아요. 나의 수호신이 있거든. 나의 수호신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갖다 알려주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관가하는 거지. 그게 무엇 때문에 관가하는 거야? 뭐, 난 그런 거 믿잖아. 그 꿈이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뭐야? 그냥, 어, 내가, 어,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지. 근데 원숭이도남아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 말이 괜히 나 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야. 만사 부려 튼튼이다 그랬어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말조심, 인간관계 조심. 이런 걸 갖다 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한 방에 갈수 있는 건 뭐예요? 어, 주식하고 보증이지. 주식 보증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아파트 임대 사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어,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빨이 빠지면 뭐뭐 윗니빨이 빠지면 누구고 아랫니빨이 빠지면 누구고 막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해. 요즘 이빨 빠지는 꿈 되게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빨이 빠졌는데 누가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세요. 요즘에 평균 심은 긴데 그럼 옛날에 그거 갖다가 지금하고 접목해서 한다면은 그 이가 이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이거는 실한데요. 음, 그 이미 나온 사람들 중에 어, 이런 꿈을 꾼사람은 이빨이 위 아래 모착 싹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싹다 빠지고 뭐가 입에서 그냥 뭐 와르륵 소리가 나고 퇴 뱉으니까 그이 손에 이빨이 한뭉땡이가 이 이빨이 다 뽑혀서 여기 손문탱이 나온 거예요. 음. 그런데 어 이걸 어떡하지 하고서 거울을 봤는데 새로운 이빨이 이렇게 어 완, 완벽하게 새 이빨이 다 반짝반짝하게 새 이빨이 다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빨 빠지는 꿈을 갖다가 한 1년 반 정도를 꿨대요. 처음에는 어, 그렇게 보고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 이건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 치부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비슷한 꿈들이, 어, 막, 통증이 생기고, 막, 그래, 막, 그런 식으로 이빨이 빠지고, 보니까, 통증이 생겨서 보니까 또새 이빨이 나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꿈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은, 그,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가기 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이런 먹고서 이민을 간 거예요. 어, 이민을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새 이빨이 나죠. 빛나는 새 이빨, 이민가서 되게 잘된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예지몽들은요, 어, 이게, 우리가 알수 없게, 그니까, 현실에서, 아, 이 기분 나쁜데 별로, 뭐, 이꿈 되게 기분 나쁘다. 안 나쁘네? 그게 아니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나한테 그 꿈이 주어졌다라는 거지. 그니까 러 예지몽이지. 어, 그, 그뭐 그, 그뭐 예언이요. 당장 이루어지나? 그, 저기, 만 짧게는, 어, 몇 달도 가고, 뭐, 1, 2년 후에 있을 일, 그, 그러니까, 그 예, 그 저기, 뭐, 예언이지. 그게 괜히 예언이에요? 내일 모레 있을 일 같다. 예언이라 그러겠어? 어, 안 그러지? 아, 그, 맞나?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회하고, 그 기간에 자꾸 꿈이 꿨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꿈에서요. 그냥 내가 막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그 꿈에 고스란히 나와. 뭐 내가 막 도망을 친다던가 아니면 어디서 자꾸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웅덩이에 자꾸 발이 빠진다던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 몸이 다친 데는 없어요. 다친 데는 없고 아픈 데도 없지만 옷을 조금 버렸다 그러면 일상에서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꿈의 가, 강도나 경도에 따라서 어떤 게 달라진다라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어, 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간도 하나의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어, 그래서 그,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갖다가 스스로 몸이 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잠재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알, 아, 아는 것이 아, 알아지는 것인데도 내가 현 21세기에 어, 이게 가당키나 해 라고 생각하고 나, 내가 그걸 갖다가 무시하는 것 뿐이지 결코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네. <웃음> 꿈 해몽이, 왜냐면 오늘은 첫 방송이잖아요. 어, 첫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아, 꿈은 이런 거다라고서 이제 그 맥락을 갖다가 짚어준 거고, 이제 다음 방송서부터는, 어, 다음 주화요일이죠 어, 본격적으로 꿈 해몽을. 갖... 아, 이제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시중에 판매되고 제가 이걸 갖다가 한십몇년 전에 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꿈의 몽들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어, 예를 들어서 빵을 갖다가 먹으면 어떤 데서는 뭐 애인이 생긴다 돈이 들어온다 되게 좋은 거다 라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재수가 없다 같은 빵을 먹었을 뿐인데 이쪽에선 좋다 그러고 이쪽에서 나쁘다 그래 나는 어느 장면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지 그렇잖아요. 어, 여기선 좋다고, 여기선 나쁘다고. 그래. 그럼, 어느 건 좋은 거고, 똑같은 건데,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어, 그걸 갖다, 어, 어느 게 진짜지 알려드려요? 궁금해. 나도 <웃음> 질문해놓고, <웃음>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진짜냐고 그면 먹는데도요,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두라고 쳐요. 어, 만두를 먹을 때, 이거 갖다가 큰걸 하나 잡아서, 꾹! 떡! 해서, 싹 삼키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만두에. 그 개수에 따라서 달라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만두가 조그만 걸로 꿀꺽 삼켰다 그러면은 어 그냥 내가 일상 살아가면서 갑자기 누군가가 초콜릿 하나 주든지 아니면 커피를 나서 커피를 사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조금 잘달라는 거지. 아니면 내가 있는데 저기 막 배고픔 내가밥살게 나와 하면서 어떤 음식을 대접받는다던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소소한 거는 그렇지만. 이 이따만하게 만두가, 우리가 중국 영화 이렇게 보면 만토, 만토 하면서 탁나만 김이 뭐랑 뭐랑 쫙 나고 이만큼씩 쌓여있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갖다가 보는 것보다어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보면 어떠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는 라거 물질적인 혜택을 어떠한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나, 나한테 나 먼저 어떤 우선권이 주어진다던가 하여간 그런 우선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갖다 미친듯이 꿀꺽꿀꺽꿀꺽꿀꺽 삼켰는데 전혀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되게 좋았을 적에 그게 길몽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먹었어. 먹기는 먹었는데 같은 걸 먹었는데 어떻게 되면 이게 흉몽이냐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바바를 새듯이 그냥 꼭꼭꼭꼭꼭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어막막 막 몇십 번씩 씹어갖고 천천히 오무장오무장 오무장 먹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는 흉몽이에요 그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정신적인 어 고통을 받겠다라는 꿈에요 이 같은 걸 먹었는데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걸 잘게 가 부셨잖아요. 어, 잘게 보시고, 거기, 이 침도 하나에 오염물, 거의 오염물이 들어서, 저기, 뭐야, 삭히는 거잖아요. 어떤 안 좋은 것도 들어갔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뭐다? 어, 상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먹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책에서는 그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해. 그냥, <웃음> 왜 내가 이,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했냐면요. 무슨 꿈, 이게 내가 생각나는 꿈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보다 이꿈 리스트가 있잖아.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것이 흥몽이고 어느 것이 길몽인지 그거 갖다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책을 봐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어,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흥몽인지 길몽인지 그냥 스스로가 알수 있게끔 제가 어떤, 어, 그니까, 러 이몽이, 어떤 내가 꿈을 갖다 설명해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꿈풀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채널이죠. 좋지 않습니까? 매번 어디 가서 돈주 찜찜한 거, 어, 찜찜한 꿈꿨어. 어, 돈 주고 가서 봐야 돼. 어, 그런 거 말고, 내 스스로 내가 셀프로 내가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이몽이라는, 어, 저기, 막, 그 방송을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화요일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첫 방송 들어갔을 텐데요. 어, 이것도 첫방이지만 두 번째 방송에서는 제대로 된꿈명몽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방송이지만 재미있었죠? <웃음> 재미있었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웃음>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어, 다음 주 화요일에 어,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어, 뭐 10, 15분을 할지, 30분을 할지 아직 계획은 안 세웠어. 말하다가 보면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